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천부경 타로 카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카드 속에 들어있는 그림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부경 타로는 천부경의 이 진리에 따라서 이 진리를 수로 표시하고 이 수를 인간의 운명과 운세로 이어지는 이 가정을 우리는 풀어내는 거예요. 자, 이것을 풀어내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심리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타로가. 그러면 이 심리를 이용한다는 것은 현재의 현재의 심리 상태를 이용을 해서 각으로는 이습성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고 미래는 욕구, 욕심을 가지고 있는 심리를 이용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단순하게 내가 카드 뽑았는데 그 속에 큰 인갖고 해석하게 되면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타로카드를 하게 되면 자꾸 스토리를 만들라고 하는 거죠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반응을 봐가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이야기를 그 사람의 때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타로카드 갖고 상담하면 절대로 어떻게 똑같은 답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그 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복이 타로카드는 완벽하게 똑같은 답을 할수 있어요 이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요 그렇게 차원이 다르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 카드가 많이 틀린 이건자작 문제고 자 그러면 현재의 심리를 스토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의 심리를 이 완벽한 이 진리의 마음을 읽어내서 우리는 각으로 가고 현재로 가는 그렇게 마음을 읽어서 그 사이에 습성으로 반응했을 때는 각으로 우리는 풀어나가고 이것을 우리는 욕구를 풀어 갔을 때는 미래로 우리를 풀어나가는 그러면 현재와 각오와 미래를 똑같이 다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이 천부경 타로 카드에요 그래서 심리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심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첫 번째는 우리는 내면 심리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습성 심리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는 행동 심리라는 것이 우리가 있습니다. 내면식기는 우리는 타고난 운명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거. 습성 심리는 우리는 두뇌에 두뇌에 가지고 있는 이 습성, 지식 습관 이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 행동 심리는 지금 이 순간의 환경이나든지 이 기운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이 행동심리 그러면 전부다 우리가 심리하게 되면 행동심리예요 행동심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심리뿐만 아니라 습성심리로서 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라는 것은 내면 심리까지 동시에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카드를 응? 덮어놓고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 카드를 놓고 푸는 것이 아니라 단계 단계별로 수리 법칙에 의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 배우게 되면 자 어느 집단에 가봐요 어느 공부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배운 사람이 똑같은 답을 할수 있는 것은 이 공간 밖에 없어요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똑같은 법칙에 의해서 풀어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답을 할수 있지만 다른 어떤 학문은 똑같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수학문제를 제외한 수학문제는 뭐 맞고 틀리고 하는 것이 문제니까.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카드를 좀 만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루는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조차를 지금부터 구경하는 거예요. 자, 천부경 8호 카드에는 총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총 4종, 4종 56장의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 유형의 카드가 총 14장씩 가지고 있어서 총 5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에는 첫 번째를 우리는 영혼 카드라고 하게 되고 두 번째를 인간 카드 세 번째를 우리는 귀신 카드 네 번째를 인형 카드라고 얘기합니다 자왜이 논리가 필요하냐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이런 말을 많이 해봤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 들어봤나요? 나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나아가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나 지금 행동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가지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럼 그러면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그래서 기존의 그런 방법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네 가지 유형의 방법을 푸는 거야. 그래서 영혼 카드, 인간 카드, 귀신 카드, 영혼 카드, 인연 카드다 그럼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을 하고 이 카드가 만들어요 그럼 단순하게 카드를 해서 이 카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풀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영혼이 천부의 개념에 따르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죽으면 이 귀신이 되는데 이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영혼이 탄생을 하고 인간이 죽고 귀신이 천도가 돼 가는 과정을 우리는 윤회사상 이라고 한다. 이거는 모든 종교든 모든 뭐 일치하고 있는 거야. 영혼이 태어나서 이렇게 인간으로 살아가다가 이 인자 생명이 다하게 되면 죽게 되고 죽은 귀신은 천도가 돼갖고 다시 영혼의 세계를 갖고 다시 태어난다고 한 것이 부활이요 그 다음에 환생이요. 이런거다 이 말이야. 이런거인데 우리는 어떻게 영혼에도 나와 관련되어 있는 인연법이 있는 것이고 인간에도 인연법이 있는 것이고, 귀신에도 인연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타로 카드를 배우기 위해서 오신 것도 인연법이다. 제가 여러분들인데 가르쳐 드리는 것도 인연법이고, 마침 이 시기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게 하는 구조. 그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런 출처를 거치고 가는. 자이 카드를 그러면 이것의 마음도 읽고 이것의 마음도 읽고 이것의 마음도 읽고 이것의 마음도 읽어야 나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읽어낼 수. 그렇게 그러니까 카드만 갖고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인간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고민을 해왔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하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수투라는 것이 있어요. 숫자 갖고 이렇게 놀이하는 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수투라는 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트럼프 카드가 있고 타로 카드가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데 가장 오랫동안 변함이 없는 카드는 어떤 카드 있을까요 하투와 트럼프 카드입니다 동양에서는 하투, 서양에서는 트럼프 이두 개만 변하지 않았지 나머지는 계속해서 변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지 그죠?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것이 최종적인 진리다 답이다 그러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음, 트럼프 카드하고 우리는 하토의 개념은 자연의 이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카드는 천부경 타로 카드는 그 변하지 않는 카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인가를 이것을 표출해 놓은거예요 그래서 카드 속에는 트럼프 카드에서 표시하는 4개의 그림으로 이 유종을 분리를 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드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스페이드 그림이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까만 스페이드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웅 카드란 영웅 카드 영웅 카드라는 것은 좀 고약하잖아요 원래는 이게 창 이 스페이드라는 것은 옛날에 그 전쟁할 때 착오를 해갖고 이창 앞에 있는 이 하살촉을 이, 이 스페이드라고 한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보게 되면 아리까리한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카드란다 인간이 알수 없는 자그 다음에 인간 카드 인간카드는 빨간 다이아몬드 자 이것의 의미는 빨갛게 되는 인생사리가 아주 복잡하고 정렬적으로 움직이고 살아서 움직이는데 이 빨간색들이 어떻게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뱅뱅 돌아서 인생사리를 뱅다 돌고 나도 어떻게 또 제자리로 온 것이 이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인생사리가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을 칠해놓은 거예요. 자, 귀신카드는 여러분들이 서양의 귀신, 귀신은 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드라큐라. 아, 그죠? 그게... 드라큐라는 뭘 뽑아 봅니까? 피? 흡혈기이다. 그지? 흡혈기는 무엇에서 흡혈기를 할까? 심장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 하트가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심장을, 심장을, 응? 음? 우리는 빨간 심장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인연의 카드는, 뭐죠? 이 크, 기 크로바지, 크로바.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요, 요렇게 딱, 하살표 받침대만 한게 있으면 요거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이 세계의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 안에 이 트럼프, 이거 갖고 트럼프 노래하면 안 되고, 너무 폭 하나 치고 뭐 이러면 안 되고. 자, 이것의 의미를 그렇게 일치하는 의미들을 부여를 해봤다. 그런데 이 사람인, 이 트럼프를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트럼프가 얼마나 여기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사용되어 왔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 그럼 변하지 않았다는, 영원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는 진리다. 이것을 우리는 머리에 담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총열 덕장의 카드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숫자로 돼 있는 숫자로 돼 있는 카드가 있는데 한번 펼쳐 보실래요? 우리 그거 뭐고 스페이드 카드만 한번 쭉 훑어 한번 봅시다. 스페이드 카드만. 어, 보롱색 카드만? 네. 아, 그렇구나. 예. <목소리> 아니, <목소리> 필요 없어. 보롱색에 <목소리> <목소리> 아, <그러네. 분홍색의 목소리> 까만 그림. 아, 그러네. 보롱색에 까만 그림? 그랬어까 스페이드 그림? 스페이더, 요런, 요런, 요런 카드. 요런 색깔의 요런 카드. 연락장. 그렇게 요 스페이더 모습으로 된 거. 거의 총 연락장이에요. 응, 그거. 그 색깔로, 그런 무늬로 되어 있는 거만. 네 그래, 스페이드, 어, 스페이드 그렇게 총 14장입니다 여러분 <웃음> 앞으로는 이 카드가 두부 이렇게 필요 없다는 이유가 <웃음> 여러분은 이 내종의 카드가 항상 생각해봐요 영혼도, 영혼도, 귀신도, 인연도, 사람도 막 섞여져 있으면 이게 뭐 혼란돼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적으로 불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카드가 막뭐 이중으로 이런 게 필요 없다. 두부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되셨나요? 아니 그건 다른데 응, 세편. 자 그러면 연락장이 카드 중에서 1번부터 9번까지 카드가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카드다 1번부터 9번까지는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이 크게 부여되어 있을 것이고, 이거는 인간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기는좀 우리가 아리까리한 귀신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이 복잡하게 영혼 또 인간 또 귀신의 모습들이 함께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린 그림 되어있는데 1번부터 9번 까지의 그 숫자 카드와 이 그린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여러분들이 항상 할 때는 이 4개가 분리돼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카드 테스트 할 때는 한몫에 섞어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 가장 낮은 숫자 그린 카드 중에서 인지천 기 우리가 천지인 이렇게 다섯 개 카드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숫자가 아닌 카드. 숫자가 아닌 카드가 다섯 개가 있네요. 그러면 영혼 카드에서도 여기에 다섯 개, 그린 카드. 인간 카드에서도 숫자 아홉 개와 그린 카드 다섯 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인이라는 카드는 그 속에 보게 되면, 응? 애기 선녀가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애기 선녀 모습이, 한번 보세요. 애기 선녀, 선녀가 지금 머리 이거 삥 꽂아가지고, 응? 아이, 선 아이 선녀. 아기 선녀나 아이 선녀나 아기 선녀나 아이 선녀나 똑같다. 자, 아기 선녀와 아이 선녀가 여기에 들어 그림이 들어있고, 지혜는 어른 선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이 정신적인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크고 있는 것이 이 선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또 엄마의 마음이다. 엄마의 마음과 선녀의 마음이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인의 카드는 내장의 아기 선녀와 내장의 우리는 어른 선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천에 있는 카드는 여기는 여왕이, 여왕. 여왕 카드다. 여왕 카드라는 것은, 음, 우리, 뭐외국에 카드 외국에 가다 보게 되면 여왕들이 있지 여왕 모습을 하고 있어 성 안에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자그 다음에 기어의 카드는 우리는 대왕이 아마 그려져 있을 거예요 여기는 대왕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천지인 카드에는 우리는 어떻게 소위 말하는 미지의 세계 옥항상제 형태를 띄고 있을게요. 여기는 하느님이 되든, 부처님이 되든, 옥항상제가 되든, 이런 모습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숫자 카드는 뭐, 펼쳐놔도 그렇고, 덮어도 그렇고, 이 의미들은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나타내는 행동심리를 우리가 준, 중점적으로 풀어가는 거죠 행동심리를 중점적으로 풀어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섭성심리를 중점적으로 풀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나중에 섭성심리를풀 때는 우리는 오픈카드를 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픈카드까지는 안 가르쳐 줘도 됩니다 만만 가르치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여러분들은 이걸 다 배워야 되지만 오픈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진로상담, 성격상담, 사업상담 이런거 할때 여러분들은 아주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카드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심리를 할 때는 우리는 덮어놓고 푸는 이런 카드를 많이 쓰게 되는 거다 그렇게 덮어놓고 한 장을 그 순간에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카드 연습할 때 어떻게, 네개 카드를 분리해놓고, 영혼 카드, 인간 카드 이런놓고 우리 한번 이렇게 착착 펼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총열넉 장, 14장, 열넉 장을 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열넉장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홉 장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 복잡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배우게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이렇게 펼치는 연습을 하고 이 카드 중에서 내가 스스로 한 번씩 선택을 해 봐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 방법을 연습하면서 그냥 맹탕이 이것만 자꾸 펼치면 곤란하니까 그지 자 이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심리와 습성심리를 주로 다루게 되는 그런 구조에 오픈, 클로, 오픈, 카드를 하게 되면 섭성심리. 이 섞어서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일반 행동심리를 푸는 거예요. 덮어놓고 싶으 숨겨놓고, 덮어놓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선택그 순간에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동심리고, 내가 보고 누르르 하인 해갖고, 내가 가장 이미지, 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딱 보고 느꼈을 때, 이것을 뽑을 때는 내가 어떻게 섭성심리로 푸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는 기억해야 되겠죠? 총 14장의 카드가, 4종 카드가 5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카드를, 이 카드판에 분배를 일단 하십시오.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분배를 하는 겁니다, 분배. 카드를 그냥 명탕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이 난 헷갈려갖고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카드는 그린 카드. 자, 맨 앞줄에 영혼 카드, 그린 카드고, 그 다음에는 1번부터 9번 카드. 인간 카드. 그림에, 요거는 펴, 그린 카드는 펴놓고 하고, 인간 카드는 덮어놓고 하세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귀신 카드. 예, 그림 카드 1번부터 9번. 인형 카드. 그림부터 1번부터 9번. 그럼, 우리 한 이제 접어. 이렇게 딱. 응? 이렇게, 어, 이렇게 딱 접고, 밑에, 밑줄에.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이, 인간의 그 지금 상태는 이 심리적인 상태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게 되는데 네가지 유형의 아까 카드에 따라서 네가지 유형을 유형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혼의 생태를 상태, 어, 영혼의 상태는 안정한가 아니면 인간이 나, 나의 지금의 상태는 안정한가 내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서 말소리를 음, 말소리에 의해서 기의 기운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해석할 때 간단하게 해석하는 거자 영혼 카드를 뽑게 되면 영혼은 안정한가 두번째 인간은 어떻게 이 중심을 잘 잡고 있는가 세번째 귀신 카드는 외, 외부의 기운에 흔들리지 않을까 다시, 인형카드는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이김이다. 이견. 이김가, 이게 이제 좌우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풀어낸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생각을. 자, 영혼카드는 내 영혼 상태가 아주 올바르게 판단과 결정을 할수 있는 상태인가? 그렇죠? 자, 인간카드는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 어떤 변화에도 움직이지 않고 냉정을 기해 갖고이 판단과 결정을 올바로 할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의 작용은 어떻게 외부의 기운이에요 귀신의 기운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여건이 환경이 어슷이 하든지 밝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기운도 많이 좌우될 것이고 이런 기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자그 다음에 우리는 이는 카드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내가 행동과 이런 것이 자주지 되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스스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연습삼아. 입김 그런 모자. 이김의 좌우 이견. 어, 입김이나 이견 이런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의 이 행동으로 이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푸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에 거는 이제, 이번 주에는 위에 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위에 카드는. 그리 카드는 필요 없고, 요 밑에 카드는. 자, 그러면 영혼 카드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삶이면 되겠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삶. 그럼 반대잖아. 그렇지 오른손 갖고. 만들 여러분들이 이 카드에 밀때 연습을 좀 많이 해갖고 그렇게 <웃음> 아 멋있게 멋있게 아, 이제 하더아그아 또... 뭐, 뭐 그, <웃음> 아. 나도 바닥에는 막한개 뭐 사세요 오른쪽. 자, 왼쪽에서 오른쪽 항상 <웃음> 오른쪽 아, 이 카만해 아그러만이 지구가 돌아가는 그기에 따라서 기운이 달라서 안돼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싹금이지 오른손으로. 이. 왼왼왼손 쓰는 사람은 왼 이것도 왼손에서 오른쪽으로 미는 거예요. 기운이. 이것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는 것은 이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것에 순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카드를 해 갖고 이게 딱 초이스를 한정만 한 초이스를 해 보는 겁니다. 그냥 한몇 번. 자, 여기는 7번 그렇게 지금 장난삼아 했다 이렇게 되는거야요 여기서 한번 보자 요는 이하는 재미 삼아 했다 이렇게 되는거이요는 <웃음> 완전히 이다 이명가 없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좀 신중하게 뽑았다 이렇게 되는거야요 명제가 간계 이건 자기 테스트 하든지 내 지금의 상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우리 배국장님 같은거 선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신중하게 하잖아 자, 왜그 카드 갖고, 아홉 장의 카드 가지고, 이런 일을 우리가 통변을 하느냐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카드에는 아홉 장의 각각의 의미가 참다 주어져 있어요. 한개 보게 되면, 여기에 한글로 달성과 목표, 그 다음에 천부경의 논리에 따라서 있고, 여기는 영어로도 돼 있고, 한자로도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미국 가도 사용할 수 있고, 일본 가도 사용할 수 있고, 영국 가도 사용할 수 있고, 중국 가스도 사용할 수 있고 이거 모든 데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이것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하나 카드를 너무 읽어내려고 하면 처음부터는 굉장히 힘드니까 이제는 이 그룹이 있는 거예요 카드에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룹, 자 그래서 카드에는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이카드 미디움 카드 로우 카드라는 것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번부터 9번이니까 총 9가지 수죠. 그죠? 1번부터 9번까지니까 총 9가지 숫자를 카드를 가지고 이것을 하이카드, 미디움 카드, 로우 카드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심리를 연구할 때는 안에 글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야 되지만 은 일반 운세 상담할 때는 저 안에 끝까지 몰라도 관계없어요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끝까지 갈필요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하이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우리 보는 거예요 1번부터 9번 카드 중에서 하이카드는 368이 되는 거예요 <웃음> 이게 왜 368이냐 이거는 천부경의 논리에 따라서 어, 이 카드가 해석이 된거예요 천복의 논리에 따라 천복의 논리에 따라서 그 이론에 따라서 그렇게 천복의 여러분들 뵈야 되는거지 나중에 자이368 카드는 하이카드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월때 어떻게 여러분들 369 게임 알아요 네. 369 369 해지 369 하나 빼고 368한나 해봅시다 369 하나 빼고, 368. 이게 하이카드다. <웃음> 아, 더 어려워요. 아, 더 어렵나? 368. 외우니까 아, 근데 자꾸 나중에 헷갈린다. <웃음> 368 하나 빼고, 369, 아, 369 하나 빼고, 368. 자, 그 미디움 카드. 여러분들이 이거, 응? 어? 하토 칠때 도리 찍고 돼 이거 해봤어요? 10 찍고, 20 찍고, 30 찍는 거. 장장장 찍고, 응? 어? 389 짓고, 이런 거있잖아389 20, 어, 4 6장 짓고 20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10만 집는 거야 그래서 1 0 4, 5 이렇게 되는 거야요1렇게1 어? 0이렇 거예요. 거야. 1 0 4, 5이1 0 4, 5 그래서 우리 5장 갖고, 1 5 1 갖고, 0 4, 5이고 이래, 하잖아. 가봐! 이 어, 아, 그렇게. 어려워. 하토도 우리 타로 카드라니까 너무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 이제. 지금부터 하토는 놀롬을 해서 문제지. 하토 자체는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섯 장 갖고 딱 하면 석 장을 10, 20, 30을 만들고 나머지 갖고 우리는 어떻게 몇건몇건 이래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104, 5, 389, 46장 이런 거 하잖아. 안 쳐봤나? 짓고, 그렇게 딱 짓고, 짓고. 어, 이때나 <웃음> <웃음> 쭉쭉팔. <웃음> 응, 쭉쭉 <팔>. 이렇게 하잖아. <웃음> 아, 그렇지. 미정카드 어, 거. <웃음> 368은 <웃음> 하이카드. <웃음> 145는 1045. 그1 그렇죠? 145 4 하면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135가 2 7구가잘안 된다, 이 그러니까 1045. 무조건. 그다음 나머지 값은 뭘까? 279. 나머지 값은 279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제 아까 지에 자기가 뽑은 카드를 한번 보자고요 네.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 영원의 카드를 로, 뽑아서 그럼 나는 로카 우리 연구자님은 하이카, 어, 하이카. 그러면 어떻게 해? 나는 지금 어떻게 영원이 영원상태다 이 공부에 전력을 다하고 있을 때는 이 카드를 뽑았을 것이고, 아씨, 저거 진짜 맞을까? 아니, 의구심을 가질 때는 이 카드 뽑았을 거래 말이야. <웃음> 근데 벌써 다 마음 다열네 가운데. 아, 가운데는 이거 지금 재미삼아 하고 있는 게정지차이라고 하는 거야. 아, 아무 생각 없어. <웃음> 아무 생각 없어. <없이. 웃음> <아무 생각 없이. 웃음> 여러분들 카드 뽑는 순간에 나중에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이 지금 상태로 진행되면 다음에는 어떤 카드를 뽑을 것이다 하게 되면 80% 이상은 딱, 그, 카드를 뽑습니다. 난잘 뽑지. 난 시습할 때 보면, 딱 보고, 다음에 이거 뽑을 것이다 뭐면딱 그거 뽑아버려요. 덮어놓고 캐도. 이게 그래요. 박사님, 아.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응. 전에, 카드하고 이 숫자가 바뀐 거는 아예 바뀌어진 겁니까? 이기가 아, 이것이, 네. 이 책의 에 예전에. 아, 아 네. 그때 옛날에, 예, 네. 그것을 설명을, 인쇄를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 어? 거야. 어? 아, 책에 인쇄가 잘못된 어? 거. <웃음> 아, 그니 이게 이유, 풀문 하고. 이유, 이유, 이유, 이유, 이유, 이유, 이아 이유, 이유, 이유, 이유, 이 이유, 이유, 이이이 이유, 이이이이이이이 아, 외우고 다니려고요. 아 여기 있는데. 아, 외우고. 아, 뭘외그랬어 있잖아. 3 아까 있잖아. 369 했잖아. 우리 게임 한다고아사전기에 아, 한다고. 아, 아, 애, 아막 결정 기구 뭐 먹어. 369 369 아, 3 6 9 <웃음> 게임하고 자, 위에는 게임하고 밑에는 하트 치고 나머지 찌끄레기는 여기 있다. 금방 는 거. 369 145 27. 여기 네145 5369치이 친구 덕게 되면 뭐? 아마 그런거 필요없고 369 하자 자368자 영혼의 카드를 가지고 이 뽑았다 그러면 이럴때는야 이것이 정말로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 영혼이 딱그랬는데 어이 이 카드를 딱 뽑은 사람은 야 오늘 오기는 그런가? 공부는 하는데 지금 맞는거 틀리지 않아. 내가 지금 뭐 아주까지 의심이 안돼 불안하다는 거지. 응? 다 구신은 아니고 이 아, 그래? 상태면 부른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제 인간 카드를 갖고 뽑는거다한번 뽑아봅시다 인간 카드는 다이아 카드라 했다 그죠 다이아 1번부터 9번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태산하는거니까 빨간 다이아 이? 1번부터 9번까지 만이 응? 즐거운가봐 이강보이 즐거운거 그지 자 자기가 서서 아이 그걸 거꾸로 가면 안된다 했지 이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했지 아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절 하면 되지 이렇게. 이 카드를 싹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 하지 말고 근데 뭐에참 네, 이럴 때는 이런게 없을때는 이런게 없을때는 이 카드를 이렇게 펼치십시오 그냥 이렇게 쫙 펼치 놓고 딱 디비면 되잖아 따로따로 어, 따로 한 개씩 뽑아야지. 아! <웃음> 뭐또구동구지에발안되는 자꾸. <웃음> 그래서 교육할 때 이거 한 개씩 몇 번이에요? 어, 그 <웃음> 저는 3번이네, 그제? 자할때 이것을 한 번씩 하고 수업을 시작해라고. 응? 예.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장난기가 많을까 <웃음> 아니면 이 진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날일까? 이거 다 두통이 나는 거네, 각사. 어? 다 두통이 나는 거네. 어, 다 두통 나는, 어? 나는, 어, 나는 거지.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어이? 수업과는 연결지지 말고 어이? 말은 다르게 하는 거야. 어이? 나 두리 작아지. 동지다 이렇게 동지 아무 생각 없고 하는 거야. 난몇번 고봤어요. 계속 칠번 이렇게 세븐이네요아참아 아직까지 어구심을 떨치자. <웃음> 아, <웃음> 아 그렇게 이거는 똑바르겠는데 내가 지금 이게 지운 찬다는 거다 지금. 내가 지금 하는 게 공부하는 게 지운 찮다 집중력이 부족하다. 지금 팔이면 지금 이제 나는 지금 이게 재밌다는 거지 이제. 내자 이 인간 카드는 인간 카드는 나의 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야.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게, 야, 재미가, 네. 그, 재미가 들어서, 재미로 하는 것인지, 신중해서 하는 것인지, 그냥 장난기가 말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다. 아, 이, 이걸 뽑을 때 그림카드하고 숫자 분리시켜 놓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스어서 해버리니까 음, 달라지니까 응. 음. 네. 네. 아니, 그러면 로면, 음. 그냥 장난나마 의그 힘이 많아 영혼은 욕심이 많지만 은 나는 존재나 내가 이게 신중을 기우지 안 하고 한다. 네좀더 신중하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나는 이거는 영혼의 상태를 부르거진 거. 네 이거는 인간 어, 상태. 아그 다시 보니까 딱 봐라 완전히 팍바뀌어 있잖아 팔로.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십니다어이사람의 아, 이십니다는 게 네. 자기 마음 없는 게확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일반, 뭐, 일반 사람들의 타로포를 가게 되면, 오늘 이 보는 것은, 응? 어? 한 번만 보고 두번 보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심리는 수시로 바뀌니까. 네, 내 마음대로 네. 바뀌기 때문에, 하루에 열번 해도 되고, 스무 번 해도 한거 되는 거예요. 응. 진지하게. 응, 진지하게. 네. 다한번 다다 보자. 그, 9분 카드? 다이아 카드? 아, 그러면, 이 카드부터. 자, 이제부터, 그걸 놔놓고, 요, 요 카드 이제, 다시 한번 섞어갖고 한 해봐요. 나는 지금부터 싫어 갔다 자, 이렇게 응. <웃음> 자, 신중하게 하자고미자잘 뭐 <웃음> <하니까>. <이렇게. 웃음> <웃음> 봐라. 에이 미들 하니까. <웃음> 아니, 이거 이러면 <웃음> 자, 그러면 보자. 이제는 확 바뀔 거야. 분명히 바뀌 있을 거야. 자, 자. 일보이네. 이제 조금 나지 있다, 그새. 나도 움직인 거야? 그데 이것이 내가 다른 거 뽑을까 해도 짓게 안, 안 뽑아져. 계속해도 그거다. 내트카드를한번 봐요. 자, 네. 이거가 이거 인간카. 아, 이거 인간카다 나. 세 번째 리아하는거구 저도 세번 세븐, 일찍. 세븐인데요 <웃음> 오늘 이게뭐이거는 <웃음> 그냥 <웃음> 카드가 이상해. <웃음> 가 이상해. 기분이 기분이 <웃음> 대단한 <웃음> 거야, 지금. 아, <웃음> 어, <웃음> 기분이 <웃음> 대단한 거야. 저 제가 요 응. 응. 네. 눈에 보이는 거딱 뽑아. 왜 혼란지. 자, 세번네 번. 그래, 봐봐 계속 뽑고 아, 싶어도 아, 잘안 뽑히다. 네. 그제 네. 네. 자, 음. 그래서 네. 이 상태는 네. 좋은 상태.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어, 긍정적인 명일 때는 이것이 좋은 거지만은, 음. 부주지 명제로 할 때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음. 지금 아닌데 그렇죠. 자, 명제를, 우리는 자주 명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음.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 명제를 아주 설정 안 했기 때문에 카드를, 그 뽑는 카드를 계속 뽑을 수밖에 없어요. 자, 세번째, 이거는 귀신 카드를 했다. 음. 세번째 한 카드. 나신은하또 팔이야. 오늘 팔진도좋아진은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했잖아. 우리 해야. 할아버지가 도와준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아, 할아버지가 옆에 와갖고 자꾸 좋은 것만 뽑아달라고 하잖아 이거를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바로 항상 이거 보잖아 이때까지는 엉터리 뽑았다가 이게 팔 뽑잖아, 봐 행운! 응. 근데 자꾸 귀신 이야기는 하지 말고, 박사님, 질문이 있어요. 조상님, 저는. <웃음> 표현을 할때요 귀신카드 말고 다른 표현이 어떻게 좋을까요? 고객 상담할 때 고객 상담은 우리, 응? 네. 조상이 도와준다. 우리 할아버지가 도와준다. 아! 남자면 할아버지가 도와준다 하고 도와준다, 기독교인은. 아, 기독교는 뭐뭐 성경이 성인... 아! 할머니가 도와준다. 남자는 할머니가 도와준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아... 여자가 앉아있으면 할아버지가 도와준다고 아... 이야기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 아... 우리 지금 3자 뽑잖아 그치 그거는 뭐고? <웃음> 그거는 팔자네 아 그건 아니지 그 카드 뽑으면 안 되지 빨간 카드 갖고 하트 가고. 하트. 래 나왔어요. 자, 그래, 그 그러니까 그래 약간 기운이 엄청나게 강했다 하잖아. 그렇게 귀신카드는 딱 뽑으니까 되잖아. 그죠 그 어. 어, 나중에 3번은 이거 하이카드라는 거다. 돕는다는 거다. 아 어, 우리,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할머니가 돕는다. 이래야지. <목소리> 어, 오늘 이러면 귀신발이 뭐 좋겠지. 그렇게 귀신카드는 처음부 좋은 거만 뽑잖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장난 아니다, 이랬잖아. <목소리> 자, 그런데, 이거 뽑으면 진짜 한 반쯤 나을 거야. 자, 이제 인연카드를 한번 돌려본다. 인연카드. 귀신발이 다좋카드 응. 귀이처음부 자, 이제, 이제 인연카드를 한번 뽑아본다. 아, 아, 발음좀 정확히 하세요. 몇분 뽑으세요? 몇 <웃음> <웃음> 봐라. 인형카드를 어떻게. 네. <웃음> 자꾸 그렇게 뽑면 발음 좀 정확히 하시라고 하 <웃음> <웃음> 럭키 세븐 아니고. 어떻인형으세요 아, 이렇 음, 음, 아까 얘기했잖아. 기신, 기신기신 아, 아, 아... <웃음> 봐봐, 처음부터 뽑아. 신 카드를 쫙 뽑으니까 인증 카드는 처음 넘 그리만 뽑는다. 그치? 그러네. 너 카드 다 뽑게 돼 있어. 저, 아까 그는 특별한 사람, 그거는 특별한 사람. 근데 절반 이상한, 19번이나. 이거, 이 카드를 뽑겠다고 했지. 이? 이런 카드를. 그거 처음부 뽑았잖아. 저만 네. 그, 빼놔놓고, 네. 둘이면 빼놔놓고. 이거는 아까 기신 카드를 안 뽑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야. 이 카드가 쫙 있을 때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카드를 쭉 뽑게 되는거 어, 아니 <웃음> 그래서 네, 이게 근데, 뽑는 고블링 고블링 그렇게 이런거 보면 쭉 그렇게 뽑는다 있겠네 그 그러니까, 기신 귀신 딱 보셔야 무 <웃음> <웃음> 누가 시비하게 너일반스 인연들은 오. 다 시기를 할수 밖에 없는 그런 구제예요 아, 주변에는 그이 인연들은 어떻게 다른 귀신이 있는 거야 다른 전혀 계신다. 저는 아까 걸 뽑으려 그러다가 이걸 뽑은 거거든요. 아런데 그것이 그 그것 심리가 그런 거야. 시해 본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마음은 보면... 이거 있는데 손은 어떻게 옆에가 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하는 거야. 네. 뽑으려고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먼저자 그러면 오늘 내가 이제 상담을 하러 간다가 아침 일어나 갖고 다기 때문에 야나 오늘 상담하러 갑니다 할 할아버지 이? 좀닿아줄가 모르겠어. 하고 탁 뽑는 거야. 니지 응. 처음부터 딱 뽑아야지. 그럼. 어. 그래서 한번더 보면, 보면, 야, 오늘. 그러면, <웃음> 오늘 딱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내 오늘 그 징조가, 어떤 징조가 증기될까? 똑 그대로 증기된다는 거 봐봐. 그러니까 안 가는 네. 건 그런 건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카드를 가지고, 열심히 집에 가서, 이거, 이거, 이것만 연습해, 해보는 겁니다. 하고 이거는 안 아, 그거는 다음에 할 때. 그거 다음에 이 그린 카드는 단계, 단계별로 넘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응?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 요 연습을 하고, 그러면 지금 한시 반이니까 점심을 또, 또, 무해야 되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요카드를 요런식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요 카드를 하나씩 하는데 나는 항상 내가 내 스스로 명제를 짓고 한 번씩 해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상태를 흔해 내가 캐치를 하게 그러면 밖에 나가 직장에 나가더라도 야 이런 느낌으로 이런 사항들이 전개되고 있는가를 내가 직접 느끼게 될게 실감하게 명제는 현실적으로. 음. 명제는 내가 있는 대로 한다 오늘의 명제죠. 그렇지, 오늘 아, 오늘의 명제. 어, 오늘의 명제. 오늘 앞으로 전개될, 지금부터 오늘내 명제를, 응, 정해놔놓고 이제 진행하는 거죠.